안녕하세요 투원자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국내 에 세종밖에 없는 장수수명이 중에서 바로 유일하게 육식을 하는 육식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장수수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웹불장수수이인데요 어, 일단 웹불장수수이의 특징을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사육방법, 채집방법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외뿔장수스네이입니다. 아주 작고 귀여워서 웹뿔장수스네이는좀 순할듯하지만 비교적 난폭하고 그리고 육식성을 가진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앙컷스컷을 한번 비교해볼건데요. 자 왼쪽 개체가 스컷이고 오른쪽 개체가 앙컷입니다. 비교적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은 가슴판 쪽이 이렇게 스컷은 쑥 들어가 있고, 암컷은 조금 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쑥 많이 들어간 것이 스컷이고, 암컷은 이렇게 좀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쿼컷외뿔장 스프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 발톱이 굵은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비교적 암컷을 보게 되면, 안쪽 발톱이 이렇게 얇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수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마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사역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네오박스라는 통을 팔아요 이런식의 네오박스를 이렇게 사용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톱밥을 충분히 깔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톱밥살란을 하기 때문에 톱밥을 충분히 깔아주셔서 이렇게 산란을 유도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육식을 하기 때문에 슈퍼미럼 미럼, 그리고 귀뚜라미 이렇게 육식, 육식을 시켜주셔야 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사이클이 매우 짧기 때문에 유충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성충이 되고 그리고 성충 기간도 1년 내외로 길어서 매우 관찰하기 좋은 그런 종류입니다 자 그럼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이 채집법을 설명해드릴건데요 채집은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히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들의 채집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들은 어렵지 않지만 또 갑자기 또 이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좀 가쁜 띠? 가쁜 띠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띠용 하고 갑자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나무를 딱 들었다 하는데 막 바닥에 유충이막몇 마리가 이렇게 박혀있는 박혀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자주 볼수 없는 그런 개체죠 자연에서 채집을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만 또 살기 때문에 채집이 어렵진 않으면서도 까다로운 그런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칠건데요. 제가 일단은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진짜 시험기간이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또 영상이 질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일단 시험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